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간염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교통재의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 다시 10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을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제의 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비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압박골절 요추부염자, 경추부염자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시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외상후 더 악화된 간기능저하, 간폐증후군, 폐렴 등의 진단 하에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고 당일 피보험자의 간기능 검사 결과 간기능 저하 및 당뇨 증세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기 외상을 우선하여 치료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전에 간염 또는 당뇨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비보험자의 간기능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혈당 등의 수치상으로는 비보험자가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근본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 압박골절의 부상으로 인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병된 간염과 당뇨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호흡곤란 및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교통재의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재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